자, 이제부터, 어,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면 양식, 표제란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먼저, 어떻게 잊으느냐면 생활하죠? 미트법 확인 누르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먼저, 레이어 설정을 했죠. 우리가, 도면제 특성 들어가셔가지고, 자, 도면 특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뜨면, 음, 봅시다. 자, 레어 뜨죠? 자, 뜨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추가. 자,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몇 개? 여섯 개를 합니다. 맞죠? 자, 여섯 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색깔. 색깔 우리 의 시험장에 나왔던 문제대로 합니다. 자, 시험장에 나왔던 문제대로. 아시겠나요? 자, 색깔 바꾸는 거. 자, 도면층 1번은 7번. 맞죠? 하이트. 딴거 소환됩니다. 도면싱 2번은, 어떻게요? 어떤, 어떤 거? 녹색 3번. 맞죠? 3번이 여쭤됩니다. 그 다음에, 노랑 2번, 하늘색 4번, 빨간색 1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 5번.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선 종류 바꿔야 되죠 로드 눌러서 센터 확인 또 로드 배팅 확인 또 로드 히든 h 히든 확인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도면청 확인을 바꿔야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레이어를 다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레이어가 다올라왔죠자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도면 작성 하는데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제 표제란 부터 바라, 만들게 한번 더복사합니다자 먼저 여기에 자 사각형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사각형으로 있는 거있고요 맞죠 레탱글 자 이걸 눌려야 되고 자 이걸 한번 눌렸어요 내가 아무 때나 찍습니다 찍고 여기에 골뱅이 눌리고 420,297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a3 용지입니다 여기서 o f f s 띄우고 얼마 10 띄우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시험장에 나왔던 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여기 문제 옵셋 다시 엑스를 이제 깨겠습니다 깨고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해요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옵셋 25 하나 둘50 10 하나 둘셋그 다음에 TR 더블클릭해서 지우고 이레이저 뭐 그렇게 어려운거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어려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글자 써야 됩니다. dt 자 문자의 시작점 여기죠. 높이는 뭐 얼마나 할까요? 한 5로 하겠습니다. 5그 다음 각도 0 여기에 이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수자수 지금 왜 이게 안될까요? 그렇죠. 글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에 들어가셔서 자뭐 달래 있는데 일단은 이 글자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문자 스타일 관리해서 스탠다드가 아니고 어떻게 찾아야죠 이거를 자뭐 굴림체 도둠체 쌤 도둠체 하겠습니다 자 도둠체 높이 뭐 오로 하겠습니다 하게 적용 적용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거 없죠 이제 닫기 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 문자 문자 이게 문자 문자 그니까 러 뭐라고 해야 될까 표제라는게 적겠습니다 표제를 확인 누르고 오류하겠습니다 닫기 그 다음에 이거를 표제로 바꿨죠 바꾼 상태에서 여기에 dt dt 눌리고 여기에 시작점 찍습니다 높이 그래야겠죠 각도만 주면 되는 거예요 0 여기에 뭐라고 자수험 번호 오, 너무 크네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바꾸는 거예요. 이성명그 다음에 어떻게 감독 확인 그 다음에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그다음에 수험번호 여러분들이 뭐 2021, 1024입니다. 암, 병, 희, 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다음에 도블클릭 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 됐죠? 맞죠? 근데 이게 너무 크죠? 이게 그럴 때는 SC. 자, S 스케일입니다. SC. 눌려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찍고 기준점 찍습니다 찍고 알. 여기서부터 이거를 좀더 줄이겠다 딱이래게이해하시겠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무브 이제 하나씩 이거는 여기에 맞죠 이것도 좀 줄일게요 이따가 자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글자 크기를 얼마라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 o 내가 원하는 글자만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는 좀 줄이고 싶다 sc 줄고자 아무 데 찍고 r 여기서부터 이 글을 좀 이렇게 좀 줄이겠다 m o 이해하시겠네요? z, a. 자, z 올 뭐,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c, o 그냥, 한10정도가 하겠습니다. 라인 n e 8번. 눌리고, 100. l i 자, 가운데쯤에서, 직결하그 다음에, 이거. 또 CO 한개 복사해 니다 18번 풀고 이게 두개 넣습니다. 자 여기에 A 부분 단면 상세 로 글자 작죠?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 자 스케일 S C A L E 띄우고 1대 40 다시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sc q죠 r 이걸 이런식으로 글자 딱 들어오게 move 이런식으로 어떻나요 자 지금까지 표제를 만드는데 한개 더 있습니다 자 co 이거 그냥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한개 더 복사합니다 자 복했죠 여기는 한개 살려 놓고 이거는 뭐다? 자, 남측 입면도. 스케일은 얼마? 50. 됐나요? 무브. 이걸 가운데로 살짝 올립니다. 됐죠? 자, 여기서 지금 이거는 1대 1입니다. 근데 스케일이 40대 1, 그다음에 50대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시 SC 눌려서 이거부터 점 찍고 얼마? 50 이렇게 커지는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는겁니다. 자 그러면 무브. 자 이거는 어떻게? 위에다 올려놓고 SC 점 찍고 40자 우리가 그려지는건 똑같아요. 버려지는 똑같은데 출력 용지가 달라서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뻥튀기 시킨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에 우리가 단면도를 그리고요. 여기에 남측 이면도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준비했던 표제란 강의였습니다. 자, 표, 도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맞죠?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어떻게 그니다 얘기했죠? 맞나요? 이 직사각형. 그렸고, 그 다음에 옵셋 띄우고 간격 띄우기 이런 것들. 가, 맞죠 간격 띄우기 했고 덱스트 문자 주석 들어가서 표제란 만들어서 새롭게 했습니다. 이상 표제란과 표제란 만드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